얼마나 잘 닦나? 깜 이빨 닦아야지 어금니? 빡빡빡빡 닦아야지 될거요? 응 될거요? 네 응. <웃음> 이빨 닦은거 맞아? 엄청 아. 고급지다 세력이야응때될 같아 응. 엄마 하면 데안때 그래. 응. 세? 세어어안 세? 세? 어? 어. 아니 살살 좀다까안세 나봐 <웃음> 응? 응? 응. 이게 좋아, 아니면 이게 좋아? 핑크색. 핑크색? 핑크색이 무슨 색일까? 핑크색. 약간 자주색 같다. 잠깐만. 됐다. 오, 들어갔어. 어떻게 닦아? 짱! 짱! 짱! 짱! 짱! 짱! 짱! 됐어? 응. 과일 어? 과일이야 아 그래? 응과일이야응그데 어, 어? 과일이 무슨 과일일까? 티리비, 우리 트 v 에 나왔던 과일 아니야? 리 애플리 밑에 m 에에 m 이제부터 치카치카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쫙쫙쫙쫙쫙! 진핑크야, 이거 이 줘요? 응. 이거 옹색이야? 응. 아, 진핑크. 티링노랑 응, 응, 응, 응, 내가 할 거야. 응. 그러면, 그러면 엄마가 해줄게. 내가 할 거야. 알았어, 알았어. 됐다. 엄마, 선생님, 나도, 하고 응. 할 거예요. 엄마 엄마 주... 우와오오 무슨 향이나? 음.. 대리쿠. 오 나는 딸기. 딸기. 응. 애플 망고야. 땡. 응. 너 땡이야. 응. 아하자자자어어머 응. 엄마. 엄마! 뭐야 팔에 잡은 거 아니야? <웃음> 응. 어머! 다 했다. 다 했어? 엄마 나 오늘 흘리지 않고 잘했어. 응 잘했어. 이 치약으로 닦아본 소감이 어때? 어 달콤했고, 응 진짜 치카치카 할때 달콤한 과일을 먹는 났어. 느낌이 들어. 아 어, 그랬어? 기분이 좋았어 응. <웃음> 어떤 게더 좋은지 해리가 어떤 치약이 더 마음에 들어? 난둘 다. 둘 다? 그중 하나만. 둘 다. 고를 수 없어?